일어나봐 일어나봐 해가 중천에 떴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봐 일어나봐 빨리 응. 내가 뭘 준비했어 뭘 준비해? 아왜 네. 그래? 일어나서 <웃음> 책상을 좀 봐봐 그리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아왜 그러는 건데? 어?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왜? 왜 그래? 갑자기 밥안 못해 아이씨 무서워 아. 잘해줘도 지랄이야 잘해주지 말아야겠어 하,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 저렇게 잘해주면 너무 무서워 나. 너무너무 무서워 솔직히 오늘 토요일인데 잠은 안돼? 넌또 선물이야 아저씨 미친거 아니야? 이걸 왜 사? 미쳤네 아, 나장난하 <웃음> 아, 나 장난하나, 지금 이지아나 <웃음> 이거, 이거, 이거, 이는 이거, 맞거 이거, 이거, 사 시발 시발 거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 야 이거 도대체 이거 왜 준건데 4 5 6원 2회에서 2회에서 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서2회 설매 벼랑 끝에서 계신 분들입니다 456만원만 있으면 되잖아 456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이게 뭐야? 그2회이서 2회에서 2회에서 2회에 김밥이, 내가 언제? 김밥, 하나 먹어 <웃음> 아빠 김밥 안 좋아해. 아니요 언제 좋아한다그아해아빠가아해좋아하는좋아아아니요웃아마안 먹어 안좋해봐안 먹어 네가 싸는 김밥을 어필을해봐 그러면 내 김밥이 이래서 맛있다. 그래서 내가 너한테 싸주는 거다. 김밥은 아무나 먹을 수 없어. 왜? 먹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야. 나랑 같이 사니까. 어? 나랑 같이 사니까 먹는 거지 나랑 같이 안 사는 사람들은 못 먹어. 그래? 복받았단 얘기야? 당연하지. <웃음> 무슨 자신감이야? 뭐야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? 엄마는 김밥의 장인이셔. 어. 게임에 참가하신 걸 축하니다. <웃음> 쌍으로 엿을 베그라